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반곱슬 머리 고객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다운펌을 열심히 제조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반곱슬 머리는 모발 자체적으로 부푸는 형태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건조되면 들수록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곱슬은 더 심해진답니다. 특히 습하거나 비오는 날에는 그게 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미용사분께 헤어스타일을 추천받으면 대부분 듣는 말이 볼륨 매직 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볼륨 매직 잘못하면 그냥 쭉 뻗는 생머리를 얻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지금 고객님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 매직을 해오셨던 고객님이셨어요. 처음에 커트랑 다운 펌을 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매직 언제 다시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되물어봤었어요. 매직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봤던 머리 스타일이 곱슬이 어느 정도 자란 상태였고 볼륨 매직이 아닌 그냥 매직만 되어 있는 상태라 제 눈에는 예뻐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파마를 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미용사분이 추천해 주셔서 볼륨 매직을 하신 거죠. 그냥 쭉 뻗는 생머리 같은 매직이 되어 있었고 자라나온 머리카락들은 곱슬거리고 손질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이 그래도 손질을 하실 줄 아는 편이라 다행이지 대부분이 그냥 방치를 해버리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다운폼을 하면서 위에 있는 모발 곱슬까지 같이 바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곱슬은 다운폼약으로도 잡아줄 수 있답니다 다운폼약도 매직약, 볼륨 매직약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변형된 반곱슬들은 충분히 같이 잡을 수 있답니다 이 작업은 정말로 다운펌 경험이 많고 펌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미용사분들이라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헹구고 나왔을 때 곱슬이 다시 생기시는 분들은 그때 내 모발이 곱슬이었구나 하고 인지하시고 볼륨 매직을 하시면 됩니다. 반곱슬은 약제만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 약으로 해도 안되는 모발은 곱슬이 심하신 분들이라 물리적인 힘을 가해주는 볼륨 매직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다운펌을 하면서 약간의 곱슬기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부시시한 부분까지 같이 발라드려요. 이건 어느 정도 숙달된 테크닉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대부분 앞머리 쪽에 곱슬기가 많기 때문에 고객님이 혼자서 스타일링 잡기 쉽도록 약재를 바르면서 곱슬은 펴주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것 또한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부분이라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미용사의 감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다운펌을 헹구고 나왔고 펌제만으로도 곱슬이 아주 잘 잡혀진 상태입니다. 저는 항상 다운펌을 먼저 진행하고 커트를 합니다. 다운펌이 눌린 기준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하는 편이죠. 이것 또한 미용사들마다 다른 점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반곱슬모발 추천해드릴 헤어스타일은 바로 가일펌이었습니다. 반은 포마드, 반은 가르마 스타일로 어느 패션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스타일링하는 법은 드라이기로 앞머리 두피 근처에 열을 주시고 잡고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볼륨을 잡아줍니다. 가를 부분만 드라이기로 스타일링 내면 끝이에요. 정말 쉽죠? 항상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열 주고 뜸 들이기 뜸을 들이는 과정에서 열이 식으면서 모양이 잡힌답니다. 가일펌 어떠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